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남편으로서 그 아내가 그렇게 노래를 할 중차대한 <웃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도 죄영이 근데그 <웃음> 차원을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 그거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이제, 그러고 나서, 부부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집에서 뉴 스타트를 시작했어. 해가지고, 한, 한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폐 수술은 한국에서 받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 그래서 이제 왜폐 혈액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 가서도 6개월마다 한 번씩 반드시 이제 폐 결핵이 재발했나 안했나 이제 검사를 엑스레이 찍고 검사를 하는데. 그 뉴스타트 시작하고 한 2년째 가서. 어 의사가, 어, 어, 이거 이상한데 잘라낸 그폐그 그 부위가 이렇게 조금씩 뭐예요 새로 생기고 있어. 네. <웃음> 저 저도 의사지만은. 아, 배를, 그, 3분의 1을 잘라냈는데, 그게 생긴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 한 1년에 걸쳐서, 점점 자라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다 자라버렸어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두 부부가, 우리, 이제 뉴스타트하고 살자. 그래가지고 그 토론토 시내에서 그그 부인이 화끈한 여자예요. 그 이름도 박화순이야. 화끈하다고. 그 그리고 이 통밀빵을 아주 잘 만들어요. 그 집에서 통밀빵을 구고 가지고.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포들 중에 암 걸렸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그, 통밀빵 주고, 건강식 가르쳐 주고, 물 마시라, 어? 박사님 강의를 인터넷으로 들어라. 어,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암이 났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 네. 뉴스타 프로그램에 실제로 미국 살때 왔고, 예, 그래서 참 미국 가면은 어 남편 성에 여자들이 따라 가라 따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박광명, 박화 예. 예, 그 화끈한 여자예요. 그래서 저는 야. 폐도 재생을 하는구나. 아, 참그 놀라운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미국에서 프로그램 할 때, 그 다음에 한국에서 프로그램 할때 여러 번 봉사자로 와서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뚝 그냥 코로나가 많은 걸 변화시켰어요. 우리 제주도에서 오신 선배님하고 다친그 동창 뉴스타 동창들이에요. 네. 자, 네. 네, 드디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하여 첫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암 환자가 됐다.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 뭐 이랬을 때 음식물로서의 특효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이 모든 질병들이 그게 당뇨병이건 암이건 어떤 질병이든지 그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유전자의 변질이니까 어떤 음식물이 들어가서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생기만이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질된 유전자를 도로 회복시킬 수 있고,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복구시킬 수 있고, 이것을 할수 있는 것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어떤 물질, 약 약으로도 안돼고 오직 생기로만 될수 있다. 거를 여러분이 딱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좋은 걸또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집에 가셔서 또 좋은 글을 찾는 마음이 또 생기면 그때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생기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뉴 스타트와는 상관없는 분이 됩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계속하고, 운동을 계속한다고 해도, 생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 물 마시고, 운동하고, 건강식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생기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다 기본 여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생기가 빠진 상태에서 기본 여건만 자라면 그것은 뭐예요? 아, 꽝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결국은 생기가 서서히 잊어져 가버리면 그 다음에 유전자를 다시 켜고 회복시킬 그런 식재로 생기라는 에너지 자체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라고 그럴까요? 박사님 저는 뉴스타트 계속 잘 하고 있는데 재발됐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는 아주 감감하게 잊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 <웃음> 제가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긴다. 그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 유전자는 매일매일 변한다. 왜 유전자가 매일매일 변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우리들의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세포핵이 있고, 세포핵 안에 뭐가 있어요? 이거? 네. 염색체. 염색체는 실 뭉치고, 그 실은 유전자다. 자, 그래서, 이 세포핵, 염색체가 있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있다.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미토콘드리아를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자동차로 본다면 자동차에 뭐가 같은 역할을 한다? 엔진과 같은.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를 태워요. 여러분, 자, 다시 타고 오신 자동차도 엔진에서 뭐를 태워요? 예, 휘발유를 태워서, 태워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화, 화력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포라는 자동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그 원료가 뭐냐, 그, 연료가 뭐냐고 하면, 글루코스, 당분입니다, 당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제, 현미밥을 먹었다? 그러면 현미밥을, 밥은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분이라는 것은 당으로 구성되어 있어다 그래서 전분이 당으로 소화돼서, 당이 이제 흡수되게 됩니다. 피로. 그래서 쌀을 아주 오래 콕콕 씹으면 입 안에서도 소화가 돼가지고 당분이 돼요. 그러니까 쌀밥을 오래 입 안에서 씹으면 어떻게 돼요? 달달해지죠. 그렇죠. 네, 단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전분을 쫙 짜게 해가지고 당으로 만드니까 달달해지죠. 그래서 그런 당을 포도당, 이라고 부릅니다. 이 당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과당 같은 당은 그 과일에 있는 당인데 그거는 쌀에 있는 포도당하고 달라요. 그런데 과당은 달콤하죠. 달짝지근하고 이 포도당은 은근히 달아요. 어 그래서. 포도당 맛을 보려면, 뭐를 마시면 되냐면, 식혜를 마시면 돼. 그 식혜가, 이제 전분을, 아 이제, 그, 발효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혜가 되는 거예요에요 근데 그 식혜가 더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막걸리가 되는 거예요. 아, 막걸리. 그게 막걸리. 자, 그래서, 이제 당분이 발효가 되어 되면 알코올이 돼. 자, <웃음> 그래서 이 포도당, 글루코스,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흡수돼서 들어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엔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이 세포라는 자동차에 기름, 휘발유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호흡할 때 마시는 산소가 필요해요. 왜 산소가 필요해요? 당분,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타기 위해서는, 연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산소가 들어와요. 그래서 산소도 피 속에서 이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 가 우리 세포에게 산소를 배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포도당, 그다음에 이제 당, 아, 그 다음에 이제 당그 우리가 호흡해서 받아들이는 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연소작용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동차에서 그 엔진 속으로 들어간 휘발유가 탈려면 물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줘야 타기 시작해요. 시동을 걸어줘야지. 시동. 시동 걸어준다는 게 뭐하는 거예요? 실제로 시동을 걸어주면. 엔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길래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기 시작해. 스파크를 준다. 해서 시동 걸어준다는 것은 그 배터리 전기가 있잖아요. 탁 시동 걸어주면 치치치! 하 스파크가 엔진에 일어나. 그래서 이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타기 시작하죠. 다시 하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엔진이 타면서 열이 나고 전기가 생산되고, 그래서 차가 움직인 거예요. 자,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파크. 스파크는, 아, 이게 전기 스파크예요. 아시겠죠? 전기는 어디서 오는 전기예요? 우리 몸에 뭐가 흐른다고? 그래서 전기가 흐르잖아.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부터 온 전기라? 태양, 태양.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가 어, 그러니까 쌀밥 쌀밥을 먹어도 우리는 사실상 뭐를 먹는 거예요.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더 당이라는 전기를 포함하고 있는 당이 타면은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잘 탈까? 잘 타는 사람이 아 기운도 나고 우리 온 몸에 에너지가 충만해져요. 힘도 나고, 어, 유전자가 잘 커지고, 왜? 전기가 있어야 다 작동하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발생해가지고, 뇌에는 뇌파. 그렇죠? 우리 온몸에는 생체, 생체 전자파.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생기를 받으면, 알파파. 다른 나쁜, 진선미 반대편, 거짓말, 배신, 억울함, 더럽고아니 곱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베타파가 돼가지고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딱 그렇게 되어 있어 음. 자, 이제 그렇게. 딱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그게 알파파를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영적 에너지, 정신을 채리고 살면, 알파파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미워하고, 예, 자존심 상한다고 괴로워하고 이제 그럴 때는 완전히 베타파, 나중에 더 심하면 무슨 파까지 된다? 가마파까지 돼서 뚜껑이 열리고 그러면 유전자가 아주 크게 격심한 손상을 입게 된다.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상 그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에너지를 생산했죠. 그런데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난 뒤에 부산물로, 부산물로 이런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활성산소. 음. 그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건강, 우리 몸의 병을 이렇게 유전자를 보세요. 활성산소가 이제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미토콘드리아를 자꾸 파괴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입니다. 숫자가 줄, 줄어들면, 어, 정상적으로 200개 내지 300개가 있어야 될 미토콘드리아가 이게 150개, 100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기운이 없어. 왜? 에너지 생산이 옛날처럼 300개 있을 때하고 100개밖에 없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자,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푹 줄면, 뭐 운동하기도 싫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그래. 어,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공격해. 그러면 세포가 터져버립니다. 세포막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어, 이제, 파괴되버리니까, 그냥 세포가 죽어버려.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는 사람은 이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어버려요. 어, 세포들이 빨리빨리 죽는다는 말은 무슨 현상이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말이 될까? 노화 현상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기운을 없게 하고 노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이 활성산소는 실제로 유전자를 손상시켜 유전자를 꺾어버리고 손상시키고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인간의 건강 전반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정상적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시키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인간을 뭐좀 잘못 만든 거 그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게안 생기도록 해야지 활성산소 같은 거. 그런데 그래요.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이런 노화현상, 미토콘드리아 파괴현상, 유전자 변질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하나님 다 아는 거지. 예. 네. 그런 물질이 있어야 돼요. 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이 활성 산소의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했겠죠. 전지 전능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 놨겠어? 어떻게 해 놔야 돼? 인간이 그 활성 산소를 어떻게?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 버리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 독소가 있다. 그, 그 독소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독소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를, 어, 또한, 유해산소라고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 여러분, 뭐, 어디 가면, 암 환자들이 가서, 뭐, 디톡스 했다, 뭐, 어, 그런 사람들도 유전자고, 뭐, 이런, 뭐, 활성산소고 이런 얘기를 모르고 몸에 독이 있는데 독을 제거해야 하면 낫는다 뭐 이런 주먹구구식 이제 하는데 그 독소 그 사람들 그냥 독소라고 부른데 그 독소의 주인공이 바로 활성산소예요. 음.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활성산소가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서 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상으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가만 놔두면 유전자 변질 시켜서 암도 생기게 하고 온갖 질병을 다 발생시키는 것이 이게 활성산소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질병을 일으킨 주범이야 주범. 근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중화시켜서 막그 활성산소를 독이라고 친다면 해독하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모,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에는 이런 노란색 물질, SOD라고 하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예, SOD,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들이. 왜? 모든 세포들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거기서 포도당을 태워서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기도록 되어 있으니까 모든 세포 안에 그 활성산소를 어떻게 해독시켜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해놔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물질이, 물질 이름이 SOD예요. SOD이고,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 쉽게 하면,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산화. 자, 활성산소라는 것은 아주 활발한 산소라는 뜻이고, 이 산소는 주위에 있는 물질, 접촉하는 물질을 산화시키는 성질을 가졌어.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변질이 된다는 것도 다 이게 유전자도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활성산소가 유전자에게 가면 유전자가 뭐 돼버려? 산화 돼버려. 마치, 어, 산소가 뭐와 접촉하면 쇠. 철과 접촉하면 철이 산화가 돼가지고 산화철이 돼요. 그 산화철을 뭐라고 시우말로 뭐라 불러 녹슬었다. 녹슬되면 그 강력하던 철이 부석부석해져요. 그렇게 변질을 시켜. 그러니까 산소라는 거는 강력하게 변질시키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화를 방지시키는 산화방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그 프로그램을 깔아놔야 되겠죠. 그럼 그래서 이 SOD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각 세포마다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활성 산소를 어이 SOD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해 버리냐면 결국은 물과 워터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버려. 물하고 산소로 분해시켜. 그좀 물과 산소는 우리 건강에 유익해요.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건강에 아주 나쁜, 모든 질병 발생의 주범으로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를 완전히 물과 산소라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돼있어. 자,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SOD를 놓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암에 잘 걸리겠어. 노화가 빨리 되고.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죠.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SOD가 잘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SOD가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왜잘 생산이 안 될까? <웃음> 유전자 생기 검음 당다이 말이야. <웃음> 네, 요왜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네, 암이 잘걸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유전자가 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생기를 못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못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본 여건이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답은 유전자하고 생기라 하면 그거는 이렇게 답을 다 얘기를 해주고 물어봐도 또 대답 못하고.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를 반복해요. 여러분이 이제 훈련이 되도록 결국은 생기와 유전자 차원이다. 아시겠죠? 그 생기와 유전자 차원의 차원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본 요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여러분이 마음 속에서 뉴스타트에 대한 확실한 정리가 딱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자 그래서 결국 생기의 문제예요. 그래서 생기를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꺼 꺼져 버리면 결국 활성산소는 이런 짓을 막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기가 너무 너무 막히고 그러면 그걸한한 한 6개월 막팍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그 사람 어떻게 팍 눌렸다 그러잖아요. 응, 그럼요. 팍, 팍는 거예요. 응. 세포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자, 그런데 우리는,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기가 막히는 일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음, SOD가 꺼져서, 유전자가 꺼져서, 이렇게 병에 걸릴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았겠죠. 그럼 이제 SOD 유전자가 켜지지 않을 경우를 하나님이 대비해 놨을까 안해 놨을까? 알았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어떤 병이 생길 거라는 것을 다 이미 아시고 계셔. 응? 아시겠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를 못 받았을 때는. 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돼 있고 이제 그러나 이제 그그 그 생기를 못 받아서 내몸 속에서 SOD가 생산이 안될 경우를 하나님은 다 예상하고 어, 어떻게 해놨겠습니까? 이 SOD가 바로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예. 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서 생산되어야 될 SOD가 생산되지 못할 경우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놨을까? 내몸 안에서 생산이 안 된다면. 그렇죠. 몸 밖에서 산화방지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음. 그러면,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이 활성산소, 어, 어, 활성산소가 가장 만병의 근원이다, 이 말이야. 만병입니다. 그 말은 SOD가 생산 안 되는 것이 만병의 권원이고 SOD가 생산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생기를 못 받게 되어서 그것이다. 그래서 생기의 부족이 만병의 권원이라아시겠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막는 것이 가장 모든 질병의 예방이다. 그렇죠? 근데 이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는, 즉,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물질이 바로 무슨 물질이다? 산화방지 물질이다. 음. 아시겠죠? 그러면 이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실 거다. 예.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물이 산화방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건강식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음식이 있을까? 물물 물? 물이 음식인가 물은 물이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산화 방지 물질이야말로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즉 활성 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산화 방지 물질이. 그러니까 건강에 제일 중요한 물질 한 개만 대 봐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산화 방지 물질이다. 예. 이 산화 방지 물질을 또 다른 말로 항 항산화제라고 부릅니다. 항산화제. 이 항산화제 가 없다면 항산화제가 없다면, 금방 병들어버려요. 자, 기가 막혀서, 생기를 못 받아서, SOD 유전자도 꺼져버렸는데다가, 거기다가, 이 산화방지물질 혹은 항산화제의 공급을 못 받으면요, 금방 병나요. 금방 유전자 변질돼가지고암 걸릴 수 있어. 예.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건강에 가장 가장 해로운 것이 뭐다? <웃음> 활성 산소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웃음> 여러분.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 통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통계적이라는 말은 담배 많이 피워도 피우면 폐암에 걸릴 수도 있지만 통계라는 건 뭐예요?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 통계예요. 왜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리는데 걸리는 사람이 있고 안 걸리는 사람이 있냐.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 자.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는 발암 물질이 있어. 발암 물질은 그것이 우리가 담배 연기를 후 빨아들여서 폐로 들어가잖아. 그런 발암 물질이 폐 세포 속으로 흡수가 돼. 흡수가 되면 그 발암 물질이라는 물질은 뭐하는 물질이냐면 유전자를 공격하는 물질. 그래서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그 정상 건강한 세포를 암 세포로 만드는 거. 그거를 바람물질이라고. 그래서, 담배 연계는 바람물질이 있기 때문에, 예, 암 걸릴 확률이 높죠. 그런데 왜 바람물질이 들어가도 담배를 피워도 폐암 안 걸리는 사람 많아. 그거 왜 그럴까? 아, 자. 바람물질 가지고만은, 담배 연기 속에는 바람물질만 가지고는, 아, 이제, 많은 폐세포들이 암세포로 되지만은, 응. 이항 활성산소가 담배 연기하고, 그러니 활성산소도 바람물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폐암에 진짜 걸리려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활성 산소가 합동 작전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 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오전에 출근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 일을 하고 이제 휴식 시간이 됐다. 그때 이제 담배를 한대피어물었다 벼물었는데 예, 예, 어떤 사람은 참 어, 벼물고 상구 그 새끼 내가 잡기만 잡아봐라. 지가 언제까지 숨어 댕기려고 잡기만 잡으면 내가 반쯤 죽여놓을 거야. 그 자식 내 돈을 떼먹고 어? 내가,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놈의 새끼 잡히게만 잡히게. 그러니까, 바쁜 시간이 야 휴식 시간만 되면, 상구 이놈의 새끼. 그러면, 그 사람 SOD 유전자 꺼지겠어? 꺼지겠어? 꺼지지. 꺼지지. 그럼 이제 또 담배 꺼지니까, SOD 유전자 꺼지니까, 그렇죠. 활성산소가, 어, 어, 활성산소가 더, 어더 활발해지죠. 어. 거기다가 이제 담배 연기까지 들어와. 어. 그러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바람 물질과 활성산소까지 두 개가 합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 어떤 사람 안 걸리겠어? 하, 아,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담배 한대 펴물이 다 아, 상구 그 새끼는 어쩜 어디서 살고 있을까? 참그 자식 좋은 놈이었어. 음, 참, 어 음, 고등학교 때 캠핑도 같이 가고, 참, 아, 그, 음, 음, 그 기장 해수욕장에서, 어 뭐, 이런 예, 아주 좋은 생각. 음, 참 좋은 친구였어. 그런 사람은 담배 피우면서 또그 좋은 생각하는 동안에 SOD가 생산될까, 안 될까?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담배 연기 혼자서는 네. 암세포, 폐암 걸리기가 뭐예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놈은 재수가 없어서 담배 피워서 폐암에 걸리고 재수 좋은 놈은 담배 피워도 뭐요 안 걸리고 재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쪽을 선택했느냐,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폐암 발생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됐다. 그런데 재수란 말도. 맞다고 할수 있어요. 왜? 예. 재수 없는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재수 없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재수 없이 폐암 걸릴 수가 있어 왜? 유전자 꺼지는 생각만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수 좋은 생각 캬, 긍정적이네요. 예. 예. 이런 사람은 이제 자기 돈 때문에 먹은 사람 생각이 덜컥 나도 어떻게 해요? 에 잊어버려. 그런 사람은 유전자 안 끄듯. 어디 유전자가 안 꺼진다 이 말이에요. 예, 용서하자, 이해하자. 그 자식이 웬만했으면 내 돈을 떼먹겠냐. 어 내가 또또 또 다시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지 뭐. 아, 아, 아, 아, 좋은 일 했다고 치자. 음, 불쌍한 놈 도와줬다고 치자. 이렇게 모든 상황을 어떤 식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웃음> 하자 해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만약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아무리 SOD를 생산해서 폐암에안 걸리도록 해주려고 그래도 자기가 자기 유전자를 뭐요 자꾸 꺼버려. 오, 오. 그런 사람이 재수 없는 사람이야. 왜? 재수 없는 생각만 하니까. 재수 없는 쪽으로만 뭐요 선택을 하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놔야 돼? SOD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산화방지 물질을 공급받도록 해놔야 되겠죠? 그 S, 그래서 산화방지 물질은, 항산화 물질은 어떤 물질인가를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항산화물질이야. 알고 연구를 해보니까 워낙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물질이 있다면 그거는 항산화물질 밖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자, 유전자가 여기 있는데 활성산소가 와서 공격을 해. 그러면, 이 유전자가 공격을 당해서 변질되지 말게 하는 물질이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게 항산화제야. 그러면 항산화제가 생산이 돼서 어떻게? 막아줘야 돼. 이러면, 이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SOD를 대신해서, 풍부히, 공급을 해주면, 딱 이래가지고,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변질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항산화물질이야. 이 물질은 얼마나 중요해. 이거, 이것을 섭취를 안 한다면,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그냥 산화 변질이 되어버려. 그래서, 이런 물질은 어디에 제일 많을까? 그래서 이거를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셔야 되겠죠? 네. 그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병 걸리지 않도록 다 해놨는데, 우리가 무지하고, 예. 우리가 또 우리 입맛대로 막 처먹고, <웃음> <웃음> 정신없이 처먹고 그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과식하지 마세요. <웃음> 과식하면, 그, 뉴 스타트 센터에 와서 건강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식하면 뭐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생기를. 그래서, 배터지게 먹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식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웃음> 예 <웃음> 이게 영 이게 이게 영 이, 이래 가지고는 문 닫아야 돼 지금죠 예 지금죠 예 그래도 그래도 다 이런 상황을 아시고 어려우시죠 하면서 이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도 유지할 수, 지금, 탁, 유지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음, 그래서, 탁, 우리, 또, 와서 봉사해 주시는, 우리, 명호 씨 같은 부부 같은 부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꾸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항산화제가 우리 건강에는 뭐예요? 가장 필요한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항산화제는, 어, 만병을 예방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왜? 모든 질병이 다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니까. 맞죠? 그래서 이 항산화물질은 정말로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고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어떤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이 있다면, 그런 음식은, 여러분, 흔해야 돼요? 귀해야 돼요? 흔해야 됩니다. 흔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들은 좋은 음식이 있다면 그거는 구하기도 힘들고 귀하고 또 뭐요? 비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나간다, 캐하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 놨다. 비싸게 하고 귀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해. 그럼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요? 돈 많은 사람들 편이지. 돈 많아야 구하기 힘든 거, 귀한 거, 비싼 거. 사먹을 수 있지.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몸에 총은걸수록 어떻게 해놨겠어? 마 흔하게 이러면 좀 점잖아. 이거를 정말로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얘기하려면 경상도 사투리를 해야 돼. 천지 빼까리로 해놔야 돼. 흔에 빠지게 해놔야 돼. 여러분. 예. 그, 경상도 만 또, 또 다른 말씀. 쎄밀리게 해놔야 돼. 쎄밀리게쎄 빌렸다. 네. <웃음> 전라도 사람들은 허발나게 해놔야 돼. 충청도 사람들은 널 부러지게 해놔 아시죠? 예. 서울 사람들은 너무 점잖아 가지고 그런 안 점자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웃음> 지방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은 폼생 폼사했잖아. 네. 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제, 폼 하나도 안 점는 사람들 누구요? 그 경상조장 막가파, 막막아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분명히 이런 가장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유전자를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질 산화방지 물질을 흔에 빠지게 우리가 음식물로 섭취하도록 해 놓으셨 것이다. 아홉수. 응. 응. 그래서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고 놀랐었죠. 산화 방지 물질 중에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만큼 건강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대한민국에 비타민 C가 난리를 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타민 C를 막 산다고 약국에 가가지고 막, 근데 요즘 또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 자, 그런데 비타민 C가 뭐냐면 산화 방지 물질로서 최고로 중요한 게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칠만도 해요. 어.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C는 어디에 많죠? 과일. 과, 과일. 과일. 과일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 응. 귤. 오. 그러면 여러분, 응. 이 세상에 귤못 먹는 사람들 많아. <웃음> <웃음> 비타민 C는요. 비타민 C야말로 최고로 중요한 산화방지 물질인데 이거는 진짜 천지백가리로 있어. 예, 네. 세밀이겠어. 바로 이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이제 잎사귀가 나고 그러면요. 온 설악산이 뭐 덩어리가 되게. 비타민 C 덩어리가 돼. 비타민 C는 식물이라면 이 식물의 모든 식물의 잎사귀, 나무 껍질, 뿌리, 솔잎은 솔잎대로 모든 생 식물의 모든 부분에는 비타민 C가 뭐예요?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지금 여기 오셔서, 이런 식사를 하신다면, 모든 식물은 비타민C로 꽉 찼어. 귤만 있는 게 아니고, 과일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C가. 예. 그래서, 뭐, 모든 잎사귀나, 뭐, 이런 게 막. 뭐, 고구마도 비타민C, 감자도 비타민C가 넘쳐 흐르고, 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산화방지 물질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부하게 해놨는데, 어디에만은 없게? 동물성 음식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죠, 그렇죠? 동물성 음식에는, 아, 어떤, 예를 들어서, 계란에는 산화방지 물질, 그 노른자에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인데, 그거는 엄마 달기, 이제 모이를 먹고, 그 베타카로테인을 어떻게 저장을 해놔서, 왜? 태어날 병아리를 위하여. 그러나, 닭고기 먹는다고 배닭하를갈때 그 산화방지 물질 전혀 없어요. 소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 음. 그래서, 그,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산화방지 물질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식이라면, 채식이다. 채식을 위주로 하는 음식이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강식이 채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산화방지물질이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하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산화방지물질 중에 비타민C가 그 수백 가지의 산화방지물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니, 러까 그러므로, 어, 이, 이제, 어, 비타민C는 어떤 식물성 음식이든 간에 비타민C는 꽂 찼어요.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비타민C. 그래서 비타민C가, 어, 이제, 중요하다. 어,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중요한데, 많이, 더 많이 먹어라. 더 많이 먹.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뭐든지 너무 많이 과잉 섭취가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어 그래서 비타민 C가 막 불이 나게 팔렸죠. 그렇죠? 그 어느 분이 그 비타민 C 얘기를 TV에 나와서 해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비타민 C가 중단되버렸습니다. 아무도 안 사먹게 됐어. 왜? 아, 아, 2001년이구나. 와, 벌써 22년 전이네요. 음. 전에 조선일보에 비타민C가 뭐 유발할 수도 있다? 예, 네.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막, 막 먹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그래요. 아시겠어이 영양소, 뭐, 저, 뭐, 광물질, 뭐, 이런 것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비타민도 종류가 많고, 이런 것들은요, 다 상호 관계가 있어. 어느 거 하나를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더 많이 섭취했을 때는 반드시 다른 영양소에 문제가 생겨.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을 뭐 하라? 절제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줌마들이 막 이거 뭐 좋다고 새로 나온 거라고. 그런데 넘어갈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기가 문제고 유전자가 문제지. 자, 그래서 이 신문 기사가 나고 난 뒤로 이제 뚝 비타민C 유행이 완전히 올스탑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요즘에 또뭐암 환자들이 뭐 비타민 c 대용량 뭐뭐 혈관 주사를 맞는다느니 이런 또 어리석은 짓들을 또 해요. 뭐 그거는 절제가 응 좋은 거 하나를 이거를 많이 해라.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것은 건강식의 식생활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필요한 양만큼 응. 균형 있게 섭취하라. 건강한 식생활이에요. 어. 자, 그래서 비타민C.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산화방지 물질의 왕입니다. 이게. 그리고 비타민C는 나머지 중요한 신화들을 거느리고 있어. 그 중에 이제 비타민 E도 있고, 비타민 E는, 어, 어디에 많으냐 하면, 어, 현미나 옥수수나 이런 모든 그 C, C들의 그 C 눈에 비타민 E가 충분히. 그래서 그뭐 현미밥 잡시고, 뭐 옥수수 먹고, 뭐, 그러면, 비타민 E 충분하죠. 비타민 E가 있고, 그 다음에 베타카로테인. 이랬겠습니다. 카로테인. 이 베타카로테인은 식물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 그 색깔을 형성하는 물질을 색소라고 그럽니다. 그 식물들은 다, 이 초록색, 색소, 색이 많잖아요. 꽃잎도 색이 다 있고, 그 색깔들이, 그 색소들이 다, 색만 내려고 있는 게 아니라,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희한하죠, 그렇죠? 옥수수의 이런 색깔, 당근의 이런 색깔, 토마토 이런 빨간 색깔, 이런 시금치나 이런 초록색과 그 다음에 이런 군청색 이런 색소들이 다 우수한 산화방지물질.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을 우리가 고루고루 먹도록 돼 있어. 그러면 산화방지 물질이 뭐예요? 충분히 섭취가 돼서 우리 유전자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육식을 하시면은, 이 활성산소 이런 산화방지 물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뭐요 자꾸 놓죠. 그러니까 산화방지 물질은 섭취는 부족해지고 거기다가 또뭐 속상한 일 생기고 기가 막힌 일 생기고 이러면 SOD 유전자마저 어떻게 꺼져가지고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활성산소의 공격에 아주 쉽게 변질돼 버려서 그래서 암 발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건강을, 뭐,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은 가능하면, 채식을 하시는 게 좋다. 근데, 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음, 어, 거꾸로 들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암이 생긴다더라. 이것은 잘못된 얘기. 아시겠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뭐예요? 결국, 활, 산화방지 물질의 섭취가 부족하다. 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이런 건강식을 하시다가, 아, 가끔 가다가 고기 생각이 간절히 날 때가 있어. 어, 근 어떤 경우냐면, 지금 이 기린이 뭘 먹고 있어요? 네,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린은 뼈, 본래 뼈 먹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기린은 높은 그 아, 프리카그 평원에 있는 그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를 탁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린이 지금 이뼈 먹는 폼을 보세요. 지금 포즈. 이 편리해요. 어려워요. 예. 뼈 한번 먹을래? 이러고 이게 왜 기린이 이렇게 이렇게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뼈를 먹을까? 과학자들이 마취를 시켜가지고 피를 뽑아보니까 뼈속에많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함. 그래서 왜 부족할까? 지금 현재 과학자들의 분석으로 한다면 기린들이 본래 잘 먹는 그 잎사귀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졌다. 왜? 아마도 산성비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유럽 지방 공업 지대가 많잖아요 독일 공업 지대 뭐 이런 데서 오염 물질이 많이 와가지고 비가 오면 어~ 산성비가 돼가지고 토양에 있는 어~ 그~ 인 칼슘 성분을 산성비니까 그~ 자꾸 씻어가 내려가니까 어~ 기린들이 먹는 잎사귀에 칼슘 인성분이 부족해졌다. 그런데 이 기린이 어떻게 알고, 뼈를 먹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까? 본능적으로. 본능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기린은 지가 인성분이 부족한지 이런 거알아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압니다. 기린이 무슨, 어, 어, 나는 인성분이 부족한 것 같아. 네. 근데, 한국에 있는 이상구 박사의 말에 의하면, 뼈 속에 인과 칼슘 성분이 많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전화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네가내 강의를 들어봤냐? 그랬더니, 어?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데. 그런데 어떻게 먹, 먹느냐? 그랬더니, 땡기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거 땡기게 했으면, 누가 땡기게 했을까? 하나님만이 이 기린이 인과 칼슘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다른 기린들은 안 땡겨. 응. 근데 이 기린은 땡겨. 그 지역에 산성비가 많이 왔겠죠. 그럼 왜 땡기냐면요. 뭔가를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물질 이름이 n p y 요 NPY. NPY. neuropeptide Y라는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내세포 속에 있는데 이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생기를 탁 받으면 NPY가 생산이 돼 NPY가 딱 생산이 되면 아 뭔가 그 땡겨 오 기린도 어떻게 내가 뼈가, 가다 먹고 싶을까? 어. 그래서 기린이 뼈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린을 어떻게, 칼슘 인성 내 부족으로 병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린을 돌보시는 거요. 교회도 안 가는데. 흥금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전하고 싶어, 안 전하고 싶어. 예,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와, 나는 하나님 없다고 막 그렇게 맨날 떠들고 댕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상구 하나님 없다고 맨날 예수 믿는 동창들은 막 모욕을 하고 막 어느 폭력을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상구를 불러 주셨어. 얼마나 대박이야, <웃음> 어, 아시 어. 그러니까, 어. 어. 하나님, 뭐, 협바꾸냐 너, 내말안 들으면. <웃음>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나 하나님 없다, 그래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더 모여 깊이 배워서 알면 더 좋았죠. 그러면 유전자가 그냥 확 변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채식 건강식을 하다 보면 아차 하면 부실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막 우리 주방 식구들 참 맨날 정성스럽게, 이제, 해드리니까, 꼬박꼬박, 균형이 딱 맞게, 잡실 수 있는데, 집에서는 어쩌다 보면 뭐요? 부실해질 수가 있어. 부실해지면, 특히 이제, 단백질이 너무 섭취가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보니까, 고기를 조금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린을, 뼈 절대로 안 먹는 기린을 뼈를 땡기게 해서 뼈를 먹게 해서 부족한 칼슘인 성분을 섭취를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고기 전 <웃음> 아이고 되게 좋아하네 <웃음>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럴 때는 먹으세요. 응, 응, 응. 되게 좋아하네. 응, 응. 그럴 때는 먹대. 막 처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정신 차리고. 딱 적당히. 아, 요 정도면 됐다. 응. 그래서 그건 먹어보면 알아요. 탁, 꼭 씹어서 먹어보면, 하나님이, 이제는 충분히 먹은 것 같아. 그런 감이 들어, 안 들어요? 네. 들어요. 그때 정직하게 중단하시면 돼.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조림 이야기 해드렸던가요? 예, 네. 예. 네. 그 기름기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생선, 응? 음? 근 어, 쇠고기나 이런 것보다는 생선 쪽을 선택하시고, 어, 이제 생선도, 어, 깨끗한, 생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끗한 생선을 어떻게 구분해놨냐고 하면,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근데 레이위 11장이라는 데 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그러나, 뱀장어, 뭐, 갈치, 이런, 비늘이 없는, 그리고 지느러미, 지느러미 뭐, 없는 거는 뭐예요? 뭐, 오징어, 뭐, 개, 새우, 이런 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게 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 이제 비늘도 있고 진어름이도 같이 있는 생선들은 주로 깊은 바다에서 살아요. 그래서 깨끗한 데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우, 갈치, 뱀장 이런 거는 뭐예요? 아, 이 육지와 가까운 부분에서 아, 그 청소부들이야. 특히 전복 이런 거. 저도 전복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네. 그래서, 어, 새우, 뭐, 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때 어, 성경이 크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래, 어, 3,000년 전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워요. 어, 과학적으로. 어. 그래서, 어, 박사님 은고기뭐 된다 카더라 그러지 말고 고기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땡기는 음식도요 기분에 따라서 달라요 기분 나쁠 때는 무슨 음식이 땡긴 줄 알아요 매운 거 땡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술이 땡기고 예 기분 나쁜 술이나 한잔 하고 이제 이렇게 돼요. 술 먹을 마음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마누라가 약올리면 그렇게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말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것들은 다 가지 각색으로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해도 절대로 질리지. 안 터요. 이밥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려요. 음, 네. 그런데 다른 거는 분명히 질려요. 어, 어. 어. 햄버거 같은 거뭐 오늘 먹고 내일 먹으라면 뭐 먹지? 모르지. 제대로는 천만의 말씀이야. <웃음> 음. 음, 그래서 음. 자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어, 이제, 자, 어, 너무 늦었네요. 아, 어, 그래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풍부하게, 싸게, 싸게, 응, 상추, 배추, 뭐 이런 것들은 뭐 최고죠. 응? 응, 산화방지 물질 풍부하게 들어겠지. 싸요 안 싸요. 어요. 요새는 모든 것이 올라가지고 <웃음> 이게 앞으로 이 세상이 뭐 아주 힘들어질 것 같아. 참 심각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 이게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식생활은 채식 위주라야 한다는 그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항산화물질, 산화방지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무엇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하여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 모든 질병을 예방해 주기 위해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병이 들었을 때도 이 건강식이 중요한 이유는 산화 방지 물질의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이 유전자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어 산화방지물질이 충분한 채식을 하시고 계셔야만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산화 어, 활성산소에 보호를 받으니까 유전자가 다시 손상되거나 꺼질 일이 맞다. 없고 생기가 들어왔을 때그 유전자를 다시 어, 복구시키는 때에 굉장한 필수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식으로 먹자. 하나님 다 해놨어. 다 해놨어. 그래서 하나님 뭐 수없이 많은 식물성 음식을 만들어는데 우리가 뭐 이게 좋대더라. 저게 그나는참 유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싼 거 사먹을 필요가 없죠. 없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네, 더 흔하게, 더 쉽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기야말로 제일 중요하잖아. 공짜요. 네. 생기 없으면 내가 기절해 버린다고 죽는다고. 김정은이한테도 공짜로 주시고 있어 지금.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생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인데 그게 대해서 내가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간다면 생기를 정말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배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기가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거 없으면 5분 동안에 없으면 죽어 버려. 산소 조금 산소죠. 근데 그것도 공짜야 아니요. 우리 건강에 중요한 것은 다 공짜야. 어,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물. 이거 일주일 없으면 죽. 그 다음에 채소 과일 박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시는 비싼 거 찾아 댕기지 마세요. 비싼 거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뉴스타트하고는 빨이야 생기로부터 보호를 생기가 하나님의 아마. 눈물이 거릉거릉 하시고, 내가 또 박대를 당하는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오래 참고 또 기다리십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 재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제발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제발을 해야 또 뭐요? 정신을 하나님, 차리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걱정을 버려버리고 있어. 자, 자, 아, 박수. 이야!